세계에서 가장 큰 e스포츠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약칭 롤드컵 지난해 다번 게이밍이 최종 우승을 차지한 2020년 롤드컵의 피크 시청자 수는 무려 380만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카운터 스트라이크 짝퉁이라며 참밥 신세를 받는 발로란트 불과 며칠 전인 5월에 첫 세계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는 과연 몇 명이나 시청하였을까요 오늘은 한국에서는 만겜 해외에서는 초특급 흥겜으로 모바일 버전 제작까지 발표한 발로란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난 5월 발로란트의 첫 번째 세계대회인 발로란트 챔피언십 투어마스터 스테이지2 레이카비크가 열렸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한국팀이 3위를 차지하는 성적을 달성하였는데요 결승전 당시 시청자 수는 무려 100만명을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1 0 0만명 그게 많은건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메이저 게임들의 세계대회 시청자 수를 놓고보면 출시된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게임의 첫세계대회인걸 감안해보았을때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는걸 알수 있습니다 대회뿐만이 아닙니다 트위치 시청자수도 가장 잘나가는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와 비교해보았을때 꿀리지 않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듯이 출시 직전까지만 해도 오버워치 글로벌 오펜시브라며 장단 섞인 조롱을 받았던 발로란트 는 해외에서 미친듯이 잘나가고 있습니다만 유독 한국에서는 좋지 못한 실적 뿐만이 아니라 그들만 하는 게임을 넘어서 에? 발로란트 그런거 왜 함? 이라는 수준에 이르렀을 만큼 여러모로 인식이 좋지 못하죠 이렇게 인식은 인식대로 인기는 인기대로 곤두박채친 발로란트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러냐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된 사건을 찾아보기 위해선 우리는 2000년대로 한번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 급성장하는 한국 PC시장은 PC방의 급성장으로 인해 국내 해외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게임들이 우우죽순으로 들어오고 탄생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당시 전세계 FPS 열풍을 불러일으키던 카운터 스트라이크도 그중 하나였죠. 이러던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정식으로 한국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 PC방이랑 딜을 했는데 문제는 no. 여기서 터졌습니다 돈을 내고 PC방에서 유료 게임을 서비스하는 종량제가 지금이야 잘 장착돼서 널리 쓰이고 있지만 당시로서는 돈을 주고 게임을 구입했는데 또 돈을 주고 서비스를 하는게 말이 되냐면서 PC방 업주들에게 큰 반발을 샀었죠 이때 비어버린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틈을 메운 게임이 대한민국의 자랑 현재까지도 PC방 순위 2위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각게임 서든어택이 등장하게 됩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당시로서는 꽤 괜찮은 그래픽에 상대적으로 좁은 맵, 스피디한 라운드 구성은 기존의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즐기던 유저와 다양한 연령층의 FPS 유저들을 흡수할 수 있었고 새로운 한국의 대표 FPS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후 서더너특은 더 많은 유저를 유치하고 게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허드를 낮추는 패치와 신규모드를 계속해서 도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유저풀이 넓어지고 게임의 난이도가 계속해서 낮아지게 되죠 이런 서더너특의 FPS 점령기가 오래되다 보니 한국에서 FPS는 캐주얼함이 주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온라인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택티컬한 FPS를 즐기는 유저들은 거의 종말한 수준이 되었죠 이는 2007년에 다시 돌아온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캐주얼하게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좀비모드 전용 게임이 되어버린 가장 큰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fps를 즐긴 유저들에게 택티컬한 fps인 오리지널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어려운 게임이 되어갔죠 또한 그동안 생성되고 쌓여가는 커뮤니티의 결집성도 한국게임 문화의 특수성과 연결되면서 타 fps들이 나와도 쉽게 망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혼술, 혼영, 홍코너라는 단어가 보여주듯 한국은 같이 하는 문화가 유독 발달했습니다 게임 또한 혼자 즐긴다는 문화라기보단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PC방에 같이 가서 함께 즐기는 문화죠 그러다보니 이런 경로를 타게 됩니다 서든어택의 오랜 인기로 친구, 지인, 클랜넌들이 있는 커뮤니티가 당당하게 구성되어 있다 1인칭으로 총을 쏘는 FPS 게임이 나온다 어? 서든어택이랑 비슷한 게임이다 그래픽이 좋고 뭐가 뭐가 좋다고 홍보를 하니 게임을 해본다 친구 지인 클랜원이 서든하자고 한다 돌아온다 이런 로직으로 어떤 fps 게임이 나오든 서든어택선에서 컵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게임이 그래픽이 더 좋고 더 재미있는 건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중요한 거죠 이게 나쁘다는게 아니라 그냥 한국 문화가 게임이랑 맞물리면서 발생한 특수성입니다 RPG도 수많은 메이플류 게임이 등장했지만 얼마가지 못해 싹다 망해버린 이유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했고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등 여러 매체 덕분에 다양하게 게임을 즐기는 문화가 되었지만 그땐 그랬다 이거죠 라떼는 말이야 으 응? 사람들이 스팀이 뭔지도 몰랐어 으 응? 정리해보자면 서든어택이 자리를 잡은 시장에서 허들을 낮추는 여러가지 패치로 인해 캐주얼한 FPS에 익숙해진 한국 게이머들 한국의 함께 문화가 만들어낸 특수성이 맞물려 폐쇄적인 게임 문화를 만들어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2016년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가 등장하게 되는데 앞선 한국 게이머들의 로직이 박살나게 됩니다 서든어택같이 아는 게임이 등장해버린 것이죠 사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설명하기 힘든 변종 수준입니다 스팀이라는 진입장벽에 막혀서 한국에서는 흥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박살내고 오히려 사람들이 스팀을 다운로드 하게 만들었으니 말이죠 여담으로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은 스팀의 대중화로 인해 사람들이 다양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낸 것이 PC방 사양 상향평준화와 함께 이뤄낸 큰 공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버워치도 한국 게이머들이 좋아하는 캐주얼한 FPS임과 더불어 총을 잘 쏘지 못해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 점 덕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저들을 끌어모아서 큰 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돈을 주고 게임을 사야하는 패키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우려와는 달리 사람들은 선뜻 돈을 주고 게임을 구매하기도 하였죠. 여기에는 앞서 설명한 여러 매체와 사회적인 풍투 변화로 인해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변한 것도 마침 크게 작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출시한 발로란트는 한국 게이머들에겐 별 메리트가 없는 게임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 진행한 투표의 통계를 보면 일단 익숙하지 않아서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압도적이며 그나마 했다가 접은 사람들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느려서 어려워서 접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게임 속에서 뉴비 배척이 일어나고 있는 점도 그나마 게임을 즐기고 있는 유저들이 떠나는 큰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딜 가도 게임을 못한다면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선 게임을 못하는 게 잘못일 만큼 유달리 심한 편입니다 간만에 영상 만든다고 두세판을 돌려봤는데 매판마다 못한다고 시비 걸고 보이스로 한숨 푹푹 쉬고 욕하는 사람 게임 시작하자마자 몇라운드 채 지나지 않아서 서른치는 사람 등 실제로도 확 체감이 되더라구요 이렇듯이 캐주얼하지도 않고 어렵고 익숙하지도 않고 뉴비는 배척하다보니 즐기는 주변인도 없어지고 하던 사람도 접게 되는 자연스러운 순환고리에 걸려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해외에서 흥행한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한국의 서든어택처럼 몇년동안 절대 불변의 인기 fps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의 단점을 개선시킨 대체제가 등장하였다?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죠 한국으로 치면 서든어택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가 3대 천황으로 군림하고 있던 시절 기존 게임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차세대로 개선시킨 서든어택2 메이플스토리2 던전앤파이터2가 등장한 셈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유저들은 기존 게임을 버리고 차기작으로 대거 이동했을걸요? 어, 어, 어, 어라눈물이 이렇게 인기도 인식도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극단적으로 배척받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수준은 유지하고 있는 발로란트 과연 앞으로 한국에서의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